안녕하세요 초론공인TV 소장 박인선입니다 오늘은요 2022년 6월 21일인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를 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3분기에 부동산 그 시장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정책들을 오늘 발표를 한게 있습니다. 요 중에 우리가 뭐다 살펴보기에는 너무 길고요. 어, 혜택이 주어지는 몇 가지, 한 6, 7가지 정도, 어, 그걸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부처는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어, 국토부 장관, 행안부 장관, 금융위 부위원장, 요렇게 네, 네 분이 모두 발언을 하면서 이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각 파트의 정책이 이제 다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좀 살펴볼 만한 거는요. 그동안 세금이 굉장히 좀 과도하게 부과되던 게좀 완화를 해주고 그리고 실수요자를 금융 좀 지원을 강화를 해주고 그리고 규제를 조금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첫 번째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어,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이 있어요 요거는 그동안 한번 신규로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세를 주고 있는데 그분이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뭐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거나 아니면 뭐 내보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을 때어 그걸 5% 이내로 금액을 조금 룰을 지키면서 인상을 한 그런 임대인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데요 그럼 어떤 혜택이냐? 이랬더니 2년 동안 세를 주는 그 집을 어 거주한 걸로 치주는 거예요 거주요건을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조정지역에 있다 뭐 그러면 지금 그거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붙잖아요. 근데그 2년 거주를 한걸로치준다는 거죠. 그냥 계속 편안하게 세를 주세요. 대신 2년 거주 한 걸로 치수게요.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1세대 1주택일 경우에 거주요건 충족해야 되고 보유요건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을 해야 얘가 비과세 처분이 되잖아요. 어 이럴 때 그냥 거주 한 걸로 봐줄게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만약에 어 12억을 초과해서 장특공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이라도 양도세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기본적으로 2년 이상 거주의무를 지켜야지 만이그 80% 최종 적용하는 요거를 보유 40, 거주 40 이렇게가 요거를 적용을 해줍니다. 기본요건이 2년 거주요건이 있거든요. 요걸 2년 거주 한글로 봐줄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적용하는 거를 어, 원래 상생임대인제도요 지원제도가 5% 안에서만 올리가 세를 주세요 그러면 1년간 그게 산글로 봐줄게요 이랬었거든요 원래 1년 인정 근데 요걸 그것도 올해 말까지만 이렇게 이제 계약갱신 뭐계약 갱신계약서를 쓰다든지 이럴 때 적용이 되는 거를 이거를 2024년 2년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2년 안에 올 8월부터는 전세가 이제 계속 2년 그 계약갱신청구권 쓴 만기들이 끝나는 게 돌아오잖아요. 뭐 그럴 때 2년 끝났으니까 당신 나가시고 내가 나가 편하게 뭐한 20% 올릴게요. 뭐 이렇게를 못하고 그냥 5%만 올리면 실거주 안 해도 2년 거주한 걸로 봐줄게요. 그리고 12억 넘는 거잔토공낼때 2년 거주한 거 충족해서 최대 80%까지 적용되도록 혜택 줄게요.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죠. 제법 거주 안 해도 거주 한걸로 봐준다 하니까 혜택을 줍니다. 요거 처음 상생 임대인 제도가 최초 시행된 게 작년 12월 20일이거든요. 그 이후에 임대하는 것부터 2년 거주하고 한걸로다 치준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 혜택이 이제 첫 번째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게 있냐 했더니 소소하게 아까 뭐월 소득공제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다음이 너무 길어서 지나가고요. 어, 두번째가 이제 뭐냐 했더니 어내 집을 하나를 A집을 가지고 있다가 두번째 집을 샀어요 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어, A집을 가지고 있는데 좀더 상급지로 이사를 이제 가려고 예를 들어 A집이 만약에 한뭐 8억짜리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B주택 한 12억짜리로 상급지로 옮깁니다 돈이 모자라서 주택담보대출을 좀받았을 수가 있겠죠 이럴 때 만약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 요 사는 집이 B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 A는 비규제지역이라도 해당이 됩니다 이게 B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으로 내가 갈아타려고 한다 이러면 대출을 냈다 이럴 때 A는 무조건 6개월 안에 B장금 친날로부터 6개월 안에 A는 처분해야 됐고요. 그리고 B로 전입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됐어요. 대출을 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됐습니다. 실거주하고 6개월 안에 앞에 집못 팔면 이 대출 못 받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바뀌어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2년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앞에 집 처분 2년. 그리고 안으로 그 B로 전입하는 거 폐지됐습니다. 6개월 안에 전입하세요.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이거 조정지역에 집을 살때 그냥 대출을 내서 집을 샀어요. 샀는데 앞에 집 무조건 팔아라. 그거 2년 안에 팔면 되고 어차피 A 가지고 있는데 B를 샀다라고 하면 A는 2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가 되죠. 비과세 기간 안에 A 처분을 하면 대출 그냥 횟수안 해도 되고 그리고 뒤에 산 B는 어, 그냥, 세를 줘도 돼. 이런 뜻이에요. 앞에 집 2년 안에 팔고 나는 다른 전세 집으로 가고, 뭐 상급지에 사놓은 대출 보태가 산이 집은 전세를 줘도 됩니다. 이 말, 이 말인 거죠. 요건 결론. 임대주택의 물량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겠죠. 무조건 6개월 안에 앞에 집 팔고 들어가야 되면 세를 놓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 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을 늘리는 하나의 정책이 되겠죠. 그리고, 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주택을 상급지로 옮기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는 뭐 하나의 또좀 문이 열린 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이번에 바뀐 것 중에 뭐 어쩌면 이게 제일 큰가 싶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종부세 한도가 늘어난 것도 좀큰 혜택이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그게 두 번째라고 치면요. <웃음> 세 번째는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어, 이럴 때 그 집은 무조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로 5년 동안은 실거주를 해야 됐어요. 뭐 이런 집은 어떠했습니까, 그동안? 어, 만약에 청약통장이 무주택이 오래돼서 당첨이 될 점수에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서울이나 굉장히 좀 좋은 동네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뭐한10 한 2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나는 그게 들어갈 장금까지 칠 돈이 없어요. 근데 그 동네, 예를 들어 뭐 시세가 뭐한 9억이나 뭐이 정도 한다라고 합시다. 뭐 내가 가지고 있던 돈 계약금 천에 내놓고 그 다음 중도금 대출 뭐 실행되는 지역은 실행을 뭐 하겠죠. 물론 금액이 또 고가는 대출이 실행이 안되겠지만 대출 실행되는 지역 금액에 자금평형을 해서 대출을 실행하다가 근데이 대출을 나는 갚을 능력이 안되는 거예요. 그 전세를 주면서 어 요걸로 좀 상환을 하고 잔금을 치면 그래도 내한테 집 하나가 남겠는데 어 이게 무조건 최초 입주로부터 5년 동안 실입주를 해야 되니까 전세를 못 냈어요. 그럼 내가 들어가가 잠금치고 들어갈 돈이 없으면 이 집은 결국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미리 돈이 다 있는 금수저들이나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 분양가도 굉장히 작겠죠. 주변보다 싸겠죠. 혜택이 있는 집이겠죠. 근데 이런 집을 내가 잠금칠 돈이 없어서 못하던 걸 이제는 그냥 전세를 놔서 일단은 잠금을 치는 게 가능하고 내가 양도하기 전까지 그냥 거주의무 5년을 지키면 되는 걸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큰 혜택입니다. 그죠? 목돈이 없는데 무주택으로 점수 높아서 당첨된 분한테는 굉장히 살수 있는 문이 어떻게 보면 열리는 그런 그게 되네요. 뭐 저게 이제 세 번째 혜택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상생임대인 2년 거주한 걸로 봐주는 거 5% 안에서만 그 올려서 계약갱신을 뭐 이렇게 임대인을 넣는 사람은 상생임대인 혜택 2년간 거주한 걸로 봐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담대, 앞에 집그 다음에 주담대 앞에집 처분을 2년 안에만 하면 되는 대출해서 뒤에 집 샀다 앞에집 2년 안에 처분하면 되는 혜택이고요 그럼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에 최초입주로부터 5년이 아니라 내가 양도하기 전까지 팔기 전까지 5년간 거주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지나가버렸는데요. 어, 고가주택.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이 어 내가 처음 살 때는 내가 들고 있는 나는 1주택자예요. 예를 들어 1주택자 근데 부엌 이하, 이하였습니다. 이하 처음 가지고 있던 집은. 부엌 이하였어요. 그랬는데 어, 내가 그 집에 들어갈 형편은 안 돼서 그냥 전세를 줬어요. 그 집은. 그리고 나는 뭐 다른데 전세를 살거나 이러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랬는데 내가 갖고 있던 집이 어느 날그 동네 시세가 자꾸 올라가서 이제 고가수택에 해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 부업 초과가 이제 고가예요. 전세자금 대출 대출 기준에서는. 부업 초과는 하 집이 되어버려서 어 나는 전세를 잘 살고 있는데 다른데 이사갈 생각도 없는데 그 집에서 만 2년 지나고 이제 새로 그 집에 전세 계약을 갱신을 하려고 했더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던 거죠 그 집은 그런데 근데 내가 갖고 있던 세, 세를 주는 그 다른 집이 공시가격이 9억이 넘는 바람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이 전세집에 전세 대출이 갱신이 안 돼서 갚아야 될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그 집에 제가할 때까지는 내가 다른 데 갖고 있던 집이 9억이 넘더라도 처음 살 때는 9억 이하였지만 시세가 올라가 부억이 넘더라도 뭐 3년 차든 4년 차든 뭐 계속 연장을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퇴가할 때까지. 한 군데서 그냥 계속 살아야 되겠죠. 이거는. 왜냐? 세로 다른데 신규로 전세를 얻으려고 할 때는 그 신규가 다시 처음이니까 그때는 이미 나는 부억 초가 주택 소유자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이 안될 거고 부억 이하일 때 샀는데 전세를 들어갔는데 내 집이 부억이 넘어갔다. 그러면 내그 집에서 전세를 그만 살 때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을 갱신을 해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한 다섯 번째 혜택이겠네요 생활안정자금 대출 다섯 번째 혜택 어, 우리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집을 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집 사는 순간에 바로 상환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다 돌려봅니다 자료를 지난 여름에 당신이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는 뭐 영화도 있죠 어, 그것처럼 대출을 받기는 받았는데 주택수가 늘어났다 집을 갚아라는데 그렇게 해줬던 대출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거든요 어,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인데 한도가 1억이었어요 요 한도를 2억까지 늘려주겠대요 2022년 중에 우선적으로 2억까지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상황 과가면서 추가로 이번 2억을 더좀 상향을 해줄 의향도 있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억까지 받던 생활안정자금 대출 2억으로 일단 올해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게 다섯 번째 혜택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어 우리가 종부세 이것도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종부세를 이제 이렇게 부과를 할때 일시적 인주택 일단은 한도가 올해는 22년도 올해 한에서는 1세대 1주택자는 특별공제 3억을 추가로 금액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100%가 아니고 60%로 하향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을 해서 최대 한 14억까지 그 공시가격이 14억 정도까지는 종부세가 1주택이면 없는 걸로 이렇게 혜택이 되더라고요 원래는 11억이었죠 플러스 특별공제 3억을 보태서 혜택을 더 늘려가지고요 종부세 부과하는 거 완화가 된 거죠 어, 그런데 이제거건 1주택 경우였고 그동안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2주택으로 봤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내가 이사가려고 집 사놨는데 아직 앞에 집이 안 팔렸어요 일시적 2주택은 지금은 2년 안에 앞에 집 팔면 비과세잖아요 내가 투기를 하려고 산게 아니고 집을 옮겨가려고 집을 이제 한 채를 산 거죠. 근데 앞에 집 팔기 전에 일시적이 주택입니다. 그럴 때 주택수에서 지금 제외해주는 지금 요건을 좀 부채화를 해놨어요. 그리고 상속으로 집을 하나를 받았다. 부모님 돌아가시게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이 된 경우에 이 주택 조전 지역은 이 주택 이상은 종부세 세율이 중과세율이거든요. 뭐 거기서 주택수 제외해주고요 그럼 지방저가주택에 해당되는 집 요게 해당되는 집을 하나를 갖고 있다 요런 요런 요런 집을 가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를 판정을 할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걸 구체화를 한 거예요 일시적인 주택 그 다음에 아까 상속주택 상속주택은 요건이 이렇게 보니까 또 있네요 소액 그 지분만 이렇게 받았거나 저가주택을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 아예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고요. 상속주택이 무조건 다 되는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가액조건도 있는데 이거는 임시가격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야뭐 지분은 40% 이하 요럴 어, 경우에 이제 그 지분으로 저가주택 아까 9억 이하나 3억 이야그 이하. 다음에 소액 아까 지분 지분 40% 이하는 기간 제한 없이 요거는 어, 무조건 주택수에서 그냥 빼네요 이렇게 빼주겠답니다 나머지는 이거 외에는 기타 나머지 상속주택은 이런 아까 지분이나 저가주택 말고는 5년 동안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를 해주겠대요 기간이 오늘 명시가 되어있죠 그 다음에 지방저가주택 되있는데요요거는뭐막 내가 집을 열채가지고 있는데 다 빼준다 이건 아니고요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내가 집이 이제 두개인 그런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게 이제 요거 플러스 소재지 요건 지방에 요건 갖춘 요런 광역시나 뭐 요런 그거는 빼고요 수도권 특별시 빼고 그중에서도 광역시는 군 제외입니다 광역시에 있어도 군은 혜택을 준다는 뜻이고 특별시라도 읍면 지역은 혜택을 준다는 뜻이에요 어, 1세대 2주택인데 그중에 집한 채가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 저 시골에 경상남도에 어디 저뭐 함안에 3억 이하 집이 있고 뭐 그런 요건을 축족한 경우에는 그집 없는 걸로 보고 종부세 적용되는 주택 그 하나 있는 걸로 봐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주택이지만 이 주택 중과 적용 안 하는 경우에 그거를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네. 이 주택도 나름 크죠 그동안 종부세 세율을 몇배씩 내고 이렇게 했는데 뭐요렇게돼 있는 요거는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서 고지분부터 적용을 한대요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원래는 올 6월 1일 현재 보유자한테 종부세가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6월이 지났어요? 근데 올해 나갈 것부터 뭐 이미 적용을 해주네요? 그럼 6월 1일을 당겨서, 소급해서 이 혜택을 준다는 뜻이네요, 그죠? 어 이건 좋네요? 원래 혜택을 주는 거는 뭐 소급을 해도 이거는 뭐 위법으로 안 보죠? 무담을 주는 거는 소급을 하면 우리가 난리가 나잖아요? <웃음> 이런 혜택입니다. 이건 올해 종부세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취득세를 뭐 어디 있든지 뭐 누구든지 뭐 연소득 뭐 다안 가리고 주택 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200만원까지는 면제를 해준대 이렇게 돼있네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 그럼 이 말은 200만 천원이면 200만이 넘어서 그럼 200만 천원을 다 내는 걸까요? 아니면 200만원 빼고 1000원만 내는 그럴까요? 요건 좀더 챙겨봐야 되겠네요. 어, 요거는 어, 올해 6월 21일 이후에, 오늘, 아, 6월 21일자로 요 정책이 발표가 됐잖아요. 오늘 이후, 시덕주택부터 소급, 저, 소급 적용해서 요 추진을 해준답니다. 조치상. 뭐 혜택이니까 요건 소급을 해주네요. 그 다음에 아까 생초. 생애 어, 최초 주택 구입하는 대출 한도도 어, 조금 늘었습니다.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런 뭐, 게. 하여튼, 조금 늘었어요. 계속 너무 자세히 짚으면 너무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또 조금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게 뭐냐 했더니, 나머지는 건설인대 부분 요건 조금 지나가고요. 우리가 뭐 건설 임대를 할건 아니니까. 뭐그 다음에 나중에 뭐 분양가, 어, 뭐 책정하는 거, 그거를 조금 현실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그거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더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공사 뭐 단가, 뭐 건설비 뭐 단가, 뭐 조합에 뭐 이주비나 뭐 이자 비용 부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분양가에 포함을 하도록 한다는 거를 좀 현실화하겠다는 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좀 우리가 기대할 만한 거. 어, 6월 말 안에 6월 말까지 확정을 한대요. 6월 말까지. 어, 어떤 게 있냐. 현재 투기열열아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전국의 거의 70%에 해당되는 곳이 정말로 규제 대상지역이었습니다. 올 5월 현재. 요거를 조금 풀어주겠다고 하니 어느 정도 푸는지를 기대를 가지게 하네요. 6월 말까지 현시적인 행복인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어, 오늘 이렇게 총 대충 컷 틀로 제가 짚어봤더니 음, 한 7가지의 구체적인 좀큰 혜택 또 8번째 조정 대상 지역을 풀어주려나 하는 그런 기대감 이렇게 한 8가지로 크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혜택이 제법 됩니다. 그렇죠? 오늘 조금 길어졌네요. 중요한 정책들이 발표되어 있다 보니 조금 길었습니다. 항상 좋아요 해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